<웃음> 자 수업 시작할까요 여러분? 네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량과 윤량에 따른 통치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한나라, 진나라 때에는 주로 형벌 위주에 관련된 법률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서진대 가게 되면서 점차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하면서 행정과 관련된 법률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벌 관련된 법률인 율과 행정과 관련된 법률인 0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위진남북조시대 가게 되면서 나라가 여러 개로 분열되고 또 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를 반복하면서 을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진남북조시대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이 수나라는 그 이전의 윤령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재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률의 내용을 추가 보완한 격과 시행세칙을 가눈식까지 더해서 율령격식이라고 하는 네가지 카테고리로 이루어진 법의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당나라 때에는 그러한 율령격식의 체계와 그에 따른 통치체제가 완성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윤령에 따른 통치체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당나라의 윤령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자 중앙관제로는 삼성 육부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제 아래 상급관청으로 삼성과 그 아래 행정관청으로 육부가 나누어진 것이 바로 삼성 육부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이 중앙관제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날의 정부기구와 비교해봐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매우 잘 만들어진 통치의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이런게 뭐다? 선진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배워, 배워가고 배워 싶어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한편 지방제도로는 주현제를 시행을 했어요. 전국을 주와 현으로 나누고 거기에 모든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중앙에서 지방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주현제라는 제도라는 것이었고요. 지방관의 경우에는 자기 고향이 임명되지 않았고 임기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세력이 성장을 하거나 지방 한 가지 부정 부패를 일삼는 이러한 일들을 막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응. 자, 또한 균전제와 부병제, 조용조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백성과 토지를 지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적을 작성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그 호적을 바탕으로 백성들이 살수 있도록, 먹고 살수 있도록 국가에서 토지를 지급해 주었어요. 그죠? 그게 죠그 바로 균전제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세금도 잘 내고 군대도 잘 갔어요. 그죠? 그게 바로 조용조제와 부병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부국 강병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요런 게 뭐라 그랬어요? 선진 문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 역시 이러한 통치 제도를 받아들이고 따라하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한 과거제라고 하는 관료 선발의 제도가 시행이 되었어요.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선발하고 유능한 인재를 통해서 황제의 권력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과거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과거제의 시행과 더불어서 교육기관의 성립과 발전 또한 문명화 같은 공자의 사당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도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유교가 점차점차 널리 퍼져나갔다. 보급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였고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자기 나라에서도 그것을 시행하고 싶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수나라 당나라 시기에 완성되었던 윤령체제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 나라에서 똑같이 있는 그대로 시행할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통치의 형태, 인연 관습, 신분제 그 나라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지리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과 달랐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기 나라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할까? 선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선별적으로 수용하였는지 살펴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났습니다 맞나요? 네, 네. 이번 시간에는 각 나라의 수 당시기의 율령체제를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은 많지 않을 거예요 금방 끝날 겁니다 조금만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고구려에는 소수림왕, 백제에는 고이왕과 침류왕, 신라에는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면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다 이런 얘기 배운 기억이 나나요? 네, 네. 자 그러면서 연맹왕국에서 점차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발전해 나갔다라는 내용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이들이 그때 받아들였던 율령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율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율령을 받아들였던 것은 4세기에서 6세기경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당나라 시기에 완성된 율령체제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주로 남북조 시대의 율령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당 시기에 완성된 율령 체제는 언제 받아들이게 되느냐? 한반도에서는 삼국이 통일된 이후 통일신라 시기에 가게 되면서 그러한 당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율령 체제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치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정비에 나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에 여러분들 교재나 지금 보고 있는 표에 이쪽 왼쪽 부분의 경우에는 수당의 율령체제로부터 받아들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쪽 오른쪽 독자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수당의 율령체제를 변형시켜서 받아들인 부분 수당과는 달라진 부분을 설명하는 쪽이라고 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게 공통점이고 어떤 게 차이점이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일신라 역시 수당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통치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교교육을 받은 인재를 선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유교교육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나라의 국자감이 있었듯이 통일신라 때에는 무엇이 있었다? 국학이라고 하는 유교교육기관을 만들었다. 거기에서 유교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어려울 거 없죠. 그죠? 국자관과 마찬가지로 신라에서도 유교교육기관을 만들었으니 그것의 이름이 무엇이었다? 국학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신라촌랑문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냐면요. 당나라가 호적을 작성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백성과 토지를 효과적으로 지배하였듯이 신라 역시 그러한 백성과 토지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촌락문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신라장적 또는 신라민적문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음. 신라촐락문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신라장접 또는 신라민정문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신라민정문서라고 하는 것이, 어, 신라촐락문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발견이 되었느냐? 여기 글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나라시에 있는 쇼소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쇼소인 한자로는 정창원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자 여기는 뭐하는 곳이냐면 은 일본 천황이 받은 여러가지 선물이나 보물들 이런것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바로 정창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여기에서 신라에서 일본으로 선물을 해준 화엄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이 있었는데 그화엄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을 포장한 포장지가 있었어 그리고 그 포장지를 벗겨보니 거기에 무슨 글씨가 짜득 써있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 어떤 내용이 담겨있었느냐 서원경 신라의 오소경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통일신라 시기의 오소경? 네, 오늘날 청주 부근 통일신라 시기에는 서환경이었는데그 부근에 있는 네개의 촌락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떠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느냐 이 신라촌락 문서 안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그 마을에 땅이 얼마나 되는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분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가축들을 몇 마리 기르고 있는지 심지어 유실수, 유실수가 뭔가요? 유실수, 뭐게요?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를 유실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유실수까지도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 문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략 3년마다 작성되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자 신라에서는 도대체 왜 어느 마을에 누가 몇명 살고 있으며 그들이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원을 땅, 가축, 나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을까? 그 과정은 무엇일까? 뭐 하려고? 세금 걷으려고 그죠? 당나라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무엇을 했어요 철저하게? 아이고 아이고 뭘 했어요? 호적을 작성해서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무엇 했습니까? 조용조라고 하는 여러가지 종류의 세금을 거두고 구병제라고 하는 국방의 의무를 부과했잖아요. 그죠? 배운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요? 그죠? 자, 그렇게 철저하게 백성들을 파악을 하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잘 걷어들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라 역시 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철저하게 잘 걷어들이기 위해서 꼼꼼하게 3년마다 어디에 누가 몇명 살고 있는지 그들의 재산 수준이 어떠한지를 조사하여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 신라가 당나라의 윤량체제를 받아들여서 자기 나라의 국가통치에 활용하였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음.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자료가 왜 어쩌다가 일본에게 선물로 보내는 포장지로 쓰였을까? 어쩌다가? 응? 어쩌다가 포장지로 쓰였을까? 다들 육교실에서 지쳐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군요. 음. <웃음> 네. 그냥 얘기를 할게요. 어쩌다 쓰였느냐? 봅시다. 몇 년마다 작성이 있다고? 3년... 3년마다. 왜 3년마다 작성을 했을까?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수도 변하고 토지의 크기도 변하고 가축의 숫자도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려면은 계속 다시 조사를 해야지. 그지 다만 매년마다 하는 거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의 간격으로 조사를 해서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장지로 쓴 이유 뭐겠어요? 포장지로 쓴 거는 그렇지 3년 전 거잖아 그 3년 전에 작성했던 거니까 이제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종이는 귀한 자원이니까 그걸포장지로 써가지고 일본에 보내는데 썼던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신라가 율령 체제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변형시켜서 받아들인 것은 자기만의 독자적인 모습을 보유하고 유지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신라에서는 당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만은 관위나 관직은 고유의 것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 는 어느 자리에 앉히고 황제 아래 왕 아래 신하들을 어떠한 등급으로 나누는 이런 어떤 관리들과 관련된 제도는 당의 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원래 신라의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신라에는 당나라에는 없었던 엄격하고도 강력한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골품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귀족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래 골과 두품으로 해서 등급을 나누어 놓은 엄격하고도 강력한 신분제가 바로 육두품이라고 하, 아니 골품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태어나는 순간 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의 높이, 출세할 수 있는 관직의 높이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음.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의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사는 집의 크기라든지 기를 수 있는 말의 개수까지도 정해놨던 신분제가 바로 이 골품제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국가적으로 큰 활약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결코 뛰어넘을 수 없었던 신분의 벽이 바로 이 골품제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 신라는 누가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진골 귀족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자기의 이권을 버리고 다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권리를 버리고 특권을 버리고 당나라의 관직과 관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고유의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율령을 뒷받침해주는 통치의 사상이 유교였기 때문에 유교 공부를 열심히 한 똑똑한 인재들을 선발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자, 수나라, 당나라에서는 유교를 공부한 똑똑한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가 뭐가 있었나요? 맞아요. 과거제가 있었어요. 그죠 시험 봐서. 그시험 성적이 좋으면 그의 능력을 인정해서 관리로 선발하는 과거제라는 제도가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신라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뭐야? 어느 쪽이야? 없어요. 어, 확실하게 어느 쪽이야? 없어요. 네, 없죠. 네, 왜 없을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자, 신라에서 과거제를 실시수없는이유뭐 때문에? 네, 그렇죠. 바로 골품제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4득품, 5득품짜리가 시험 기가 막히게 잘 봤어. 그러면 걔를 고위관직에 뽑아줄 거야? 아니죠, 그죠 그러면 진골 귀족들의 특권이 흔들리잖아, 그지 진골 귀족들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자신들의 특권을 노으려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시험 잘 봤다고 고위관직에 선발하는 과거제 같은 요런 제도를 도입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유교를 제대로 공부한 인재를 뽑을 필요는 있었고 또 뽑고도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제와 골품제를 절충을 해서 타협을 봐서 실시한 제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독서상품과라고 하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자, 대충 이해가 되나요? 안 되겠죠. 독서상품과 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음.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기억 안 나나요? 어, 자 독서상품과, 다른 말로는 독서출신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삼평과 또는 독서술신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라원상왕때 실시된 제도로요. 어, 유교교육기관인 국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일종의 졸업시험 같은 것들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유교경전을 국학을 다니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 그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 이해 정도를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일종의 졸업시험의 성격으로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네가 유교경전을 국학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를 시험을 보는 제도가 바로 독서 상품과요. 자, 그래서 시험을 굉장히 잘 보면은 상품 그보다 낮은 거, 중품 그보다 낮은 거, 하품 총4개의 등급, 상중 하의 등급으로 나뉘어서 성적을 매겼고 그 성적에 따라서 관리로 임명을 했던. 관리로 등용을 했던 제도가 바로 독서상품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험성적으로 봐서 그거를 보고 상중하로 나뉘어서 관리로 임용을 하는 제도가 바로 독서상품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 내용을 보면은 과거제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자, 이... 독서상품과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주로 어떤 자리에 임용이 되었을까요? 네, 하급이나 지방 관리에 많이 채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중앙의 관리나 상급, 고급 관리는 누구 차지였기 때문에? 진골 귀족의 차지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어, 또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이 사람이 관리로 선발되느냐 선발되지 않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선발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철저하게 신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국학 학생의 유교 경전을 이해하는 정도를 반영한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다시 말해서 얼마나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했는가는 그 사람이 관리가 되는데 결정적인 요소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참고 정도 하는 거였다.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었다? 신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최치원 같은 신라, 통일신라 시기에 뛰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육두품 출신의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골품제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골품제 따위가 없는 당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나라의 과거시험 가운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치러졌던과목 무엇이었어요? 빈공과 이런 거에 응시해서 당나라에서 활약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그 보니 신라 사회를 계약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진공 귀족들은 자기들끼리 해먹으면서 나라가 점차점차 썩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응. 결국 그러다가 신라는 멸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얼마나 국가의 사회에 반영할 수 있느냐는 그 사회의 건강함과 그 국가의 발전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필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아유, 아까 구반에서 수업할 때도 이렇게 말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아. 음. 그러니까 내가 원래 동아시아사를 한번 수업 준비를 하면은 다섯 반에서 수업을 했단 말이지. 문과 다섯 반에서 어.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반에서 조금 수업을 못해도 나머지 네반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점점점 잘되고 잘되고 말이야 이제 완전히 수업 내용이 입에 딱 붙어가지고 한네번째 반, 다섯 번째반 하게 될 때쯤 되면은 이런 것도 안 보고 이거 계속 뭐야. 필기에 놓은 것도 안 보고 그냥 다 외워서 했단 말이야. 음. 그런데 선택률이 낮다 보니, 어. 동아시아사를 2시간 밖에 못하다 보니 입에 붙을 새도 없이 다음 거를 준비해야 돼. 어, 게다가 또 한국사도 같이 해야 되도 하다 보니까. 아, 개인적인 넋두리에요 여러분. 어, 내가 옛날에는 되게 쏙 잘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즘에 들어 조금 자괴감에 빠져야 되고 있어요. 어, 내가 이러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 네요. 네. 어? 응? 네. 아, 고마워요. 네, 아, 고마워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좋아. <웃음> 아, 감동적이야. 어, 아니, 스스로의 기준에 못 미쳐 가지고 <웃음>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그래요. 어,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 주신다니. 응. 넘어갈게요. 자, 발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자, 마찬가지로 발해가 당나라로부터 받아들인 것, 독자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 같은 경우에는요. 수, 당의 윤령체제를 주변 국가들 가운데 가장 원형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많이 받아들인 나라가 바로 발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나라에서 삼성 육부제 실시했잖아요. 발해에서도 똑같이 중앙관제로 삼성 육부제 실시했습니다. 당나라에서 지방제도로 주현제 실시했잖아요. 발해에서도 또 똑같 주현재라고 하는 지방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국주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 문적원이라고 하는 문서관리기구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름만 바뀌었다뿐이지 하는 역할은 당나라의 국자감이나 비서성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곳들이었어요. 그래서 발해의 중앙관제나 지방제도를 보면 은 발해가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당나라의 윤령체제를 거의 있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어찌되었든 당나라랑은 또 다른 나라였기 때문에 당의 율령체제를 받아들일 때 자기 나름 자기들 상황에 맞게 변형시킨 부분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야 봅시다. 삼성 육부제를 실시하긴 했지만 은그 삼성 육부의 명칭이나 관리체계 이런 것들을 당나라와 다르게 자기들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첫 번째. 명칭이 달라요. 당의 삼성은 중소성, 문화성, 상서성인데, 발의 삼성은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으로 이름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당의 삼성 육부제에서 육부, 6부, 이호, 예병, 형,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붙여진 이름이냐?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공, 공사하는 데입니다. 형, 형벌 주는 데에요. 병, 병사를 관리하는데요. 예, 뭐 요거, 요거는 외국 교육과 관련된 말이고, 호, 우호적 관리하는 데잖아요 그죠 재산 관리하는 데고 이 관리들 관리를 하는 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발레의 삼성 육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충인의 지예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떤 명칭이에요 유교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덕목들이 육부의 명칭으로 붙어져 있어요 그죠 자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두 가지 발레 역시. 이 윤령체제를 유교라고 하는 통치의 사상으로 뒷받침하였구나 라는 부분을 알수 있다라는 것이고 당의 윤령을 받아들였지만은 자기들 나름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이를 붙이고 운영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음. 두번째 권력의 서열이 달랐어요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서성이 넘버원, 문화성이 2, 상서성이 3였는데 어 반대로 발해의 경우에는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을 집행하는 정당성이 서열 1위의 기관이었고 그 다음에 심의하는 선조성이 2위, 이반을 하는 중대성이 3위 이런 식으로 권력의 서열이 조금 달랐습니다. 또한 육부를 보면은요. 당의 경우에는 모두가 다 육부가 모두 상서성 아래에 있는 하위 기관이었는데 발해 같은 경우에는 정당성 아래 좌사정과 우사정을 두어서 육부를 둘로 나누어서 각각을 담당하게 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육부의 이원적 구성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발해의 경우에는 당의 윤령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상당히 변형된 형태로 받아들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여러 것을 통해서 아니 상당히 까지는 아니고 다소 변형된 형태로 독자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운영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음. 네 어제 미용실 갔다 왔는데 별로 티가 안 나나보네 아무도.. 고마워요 뒷북이지만 고맙습니다 아니 사실 나는 어~ 니네들이 저기 뭐냐 어~ 날 처음 만나기 전에 내가 카톡을 먼저 단톡방에 보냈잖아 어~ 그래서 내 프사를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네 어~ 맞아요 나 이거 복직하기 전에 휴직하는 1년 동안 노란 머리를 살았거든 선생님이 약간 관종이라 가지고 남들한테 주목받는 걸좀 좋아, 좋아해가지고 머리 스타일을 독특하게 해가지고 어~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 작년에 그래서 저기 뭐냐 우리 둘째 딸이 초등학교 처음 입학을 해서 1학년 때그 뭐야 학부모 참관 수업이라고 하는 거 하잖아 그지어 그때 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교실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나의 머리에 딱 이제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짜릿함을 느꼈거든 아 이거 되게 잘 먹힌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 어 그래가지고 복직을 할때 요거를 미용실에 가서 자르고 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 다시 한번 검색해주세요 해도 되나? 네 이해 안할까 진짜? 나는 좀 겁이 그래, 나서 아니, 아니 그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웃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우리나라는 이 선생님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단 말이지 어 그래서 어 머리를 노란색으로 하고 다니면 너네는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네. 뭐 학부모님들이 뭐 나를 안 좋게 본다던가 네. 내지는 교감, 교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학부모님하고 많이, <웃음> 많이, 많이 <웃음> 안 맞는 거. 너 어쨌든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뭐 노란 머리 선생이 있다라고 소문이 나면은 별로 안 좋지 않을까? 학통 쌤도 머리 왜안 검색하신 거 아니에요? 노란색. 학통 쌤? 네. 어여 아, 네. 선생님하고 남자 선생님은 좀 다르지 않나? 그 부분은? 어... 어, 아 그래요? 아, 네. 그래, 아직 깡이 없어가지고 용기 안다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 하긴 니네 뭐, 니네가 책임질 거 아니니까 뭐 그지? 해라고 하서뭐자 어, 이렇게 얘기를 할텐데 네 아무튼 뭔가 또 이렇게 염색 말고 다른 식으로 좀 이렇게 독특하게 튈수 있는 스타일이 뭐가 있을까? 스파! 빨파좀 너무하지 않나? 네파마 파망? <웃음> 어파마는 어떤 파망? 약간 포탑업이 뭐? 포탑업 뭐야? 포탑업이 뭐야? 포탑업이 아, 포탑업이 아 눈썹 없이 <웃음> 네, 자기 할거 아니라고 막 던지지 마시고 네, 좋은 거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배웠는데 전혀 기억이 안날것 같아서 수업을 준비를 하다가 밑에 굳이 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구구절절 다시 써가지고 왔어요. 자, 일본 최초의 통일국가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은 야마토 정권이었는데 이 야마토 정권의 경우에는 지방에 힘있는 세력들이 호족들이 연합을 해서 세운 나라였다. 기본적으로 호족연합 정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권이 강했다 약했다. 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지? 그래서 힘있는 호족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서 나라가 무척 혼란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여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누구였다? 그가 바로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느냐? 백제라든지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인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게 발달하였다라는 내용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더욱더 중앙집권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당나라의 중앙집권적인 법과 제도인 율령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당의 율령을 도입하기 위한 정치 개혁이 이루어졌으니 그것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었다?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 당의 윤량을 받아들이기 위한 정치 개혁을 실시하였으니 그게 바로 645년에 일어난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음. 자. 그래서 그 뒤에 일본의 새로운 율령을 반포하였으니 그 율령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은 다이호율령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당의 율령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호족들을 견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호족들을 견제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다운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일본도 한반도나 중국보다 조금 늦었지만 점차 국왕이 중심이 된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발전을 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원래 출발부터가 어떠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호족연합정권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중앙집권화해된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호족들의 힘이 강한 편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받아들였던 당의 윤령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일본식으로 바꾸어서 적용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의 경우에는 섬나라이고 또 중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라이고 개성이 강한 나라이다 보니 이 주변 국가들 가운데 당의 윤령체제를 가장 많이 변형된 형태로 받아들였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육부제를 어떤 식으로 바꿨느냐? 이관팔성제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었어요. 음. 상급기관인 삼성을 이관, 하급기관인 육부를 팔선으로 바꾸어서 시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관이 있습니다. 신기관과 태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행정을 담당하는 태정관, 요거는 삼성 육부에도 있던 것인데 상급기관 가운데 제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있었던 것은 앞에서 삼성 육부제에서 볼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그죠? 일본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제사를 담당했고 이런 기간이 하급 기간도 아니고 상급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본만의 독특한 개성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육부가 아니라 팔성으로 나누어 요런 부분들도 일본의 독자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한편 지방에는 국군 리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지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 배웠어요. 당나라의 지방제도인 주현제는 주와 현 모두의.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3년밖에 있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 자기 고향에 임명될 수 없는 상피제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 세력이 성장하고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어땠느냐? 국군비 가운데 상급 지방 단위인 국까지만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을 했어요. 그아래에 작은 단위인 군이나 리 이하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거기 지역에 살고 있었던 누구를? 그 지역 세력이 누구를? 호족을, 호족으로 을호족 하여금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신직에 임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신직이 뭔가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죠 그 호족들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그 지역에서 자신이 다스리도록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인기가 정해져 있었고 자기 지방에 파견될 수 없었던 당나라의 주연제 하고는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 까닭은요 아니 아니 당의, 당과 일본의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된 까닭은 무엇이겠어? 네, 그렇죠. 원래부터 호족들의 힘이 무척이나 센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중앙집권화를 이루긴 했지만은 여전히 호족들의 힘이 강한 편이었다. 그래서 상급까지는 지방관이 파견이되지만은 실제로 어 백성들과 만나는 그 하급 지방 행정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족들이 통치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래서 이 유교와 윤령이라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 각각의 지역에 전파가 되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그 나라의 통치 인념과 관료선발제도 교육제도 같은 것들이 변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또한 이 유교와 윤령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자 한문에 대한 이해 정도가 심화되었고요 한문학이 발달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유교와 율령이 들어오기 전에도 한반도나 일본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글자인 한자와 그들의 문장인 한문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와 율령을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좀더 어려운 문장을 읽고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유교교육이 경복부가 유교, 경고가, 유교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한문학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자, 유교, 불교, 윤력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의 문화 요소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라 것이에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다음 시간과 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왜 먹을 것들을 이렇게 쫙 넣어놨을까?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음. 그렇죠. 아마도 중국의 해산면이 일본과 한국에 전파되어서 이런 중화 요리가 만들어졌을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중국과 똑같은 모습인가요? 다른 모습인가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 그렇죠. 지역의 입맛의 차이, 취향의 차이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유교와 율령도 어떠했나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나라에 들어올 때는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변형된 형태로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원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의 요소, 뭐뭐뭐 있나요? 한자, 유교, 불교, 윤량 배웠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우리가 안 배운 건 뭔가요? 네 불교 아직 안 배웠죠 그죠?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동아시아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각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또 지역적인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 고맙습니다.